이본 함수라는 거 6개를 할 거예요 s u m Average Count, Count A, X, Min 이거를 해볼 건데 이것들의 함수의 사용법이 모두 동일하다 괄호 안에 다 그냥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월판매량 얘기 여기 있는데 그래서 한달 동안 라면 전체 몇개 팔려 하려면 알아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씩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놓고 컨트롤 1 0트 화살표 아래로 한번. 그 전체 라면의 개수가 21만 개가 나와. 맞아? 하루에는 몇개 팔려? 일 판매량 놓고 이렇게 쭉 내리면 하루에 8,750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걸 마우스로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내가 어디다가 기록을 해놔야 돼.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시켰으면 더할, 더하기만 알아, 어떤 사람이. 더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할거야. 왼손을 좀 빠르죠. 마우스 왼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따라지 말고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배웠어. 이 방법밖에 없어. i2, i3, i4, i5, 6, 6, 7, 8, 9, 10, 11, 11, 11, 11, 11, 11, 11, 1 2 1 여기 21만 개는 여기 나오는 21만 개랑 똑같잖아 21만 개가 맞았어 만약에 더셈을 할수 있는 전체를 다 더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이 12개 이렇게 하는 게 힘든데 13개 5천 개를 이렇게 더하고 찍고 앉아있어 못하죠? 그래서 만들어 준게 함수라는 걸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아주 오랫동안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겠죠 자 어떻게 했냐 IE 땡땡 이렇게 좀 보기만 하세요 IE 땡땡 하고 IE 14 이렇게 하면 IE와 IE 14까지 예전에 그냥 이렇게 입력했어요 전체를 타이핑을 쳐요 알파벳 IE 땡땡 IE 14 이렇게 했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입니다 하고 테두리가 딱 쳐지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까보다 훨씬 좋죠 이 뜻이 뭐냐. 여기서 시작해서 i 2에서 시작해서 i 1 4까지라는 뜻이에요. 땡땡이. 땡땡이 뜻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보이지. 자. 이 보여요? sum i IE, 2 땡땡, i 1 4 i IE, 2 땡땡, i 1 4를 하면 다 된대. 얼마나 좋아. 따로따로 입력하지 않고. 이 함수가 sum이에요. 그러니까 sum이라는 자, 함수라는 function이라는 거는 썸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어 놔. 뒤에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그걸 계산하도록 뒤에 뭔가 막 프로그램을 짜놨어. 근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썸인 거예요. 썸이라는 걸딱 만나면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이 기록돼 있는 곳으로 쑥 가. 썸이라는 이름을로 와. 아, 썸이라는 게 함수가 나왔네.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지? 썸이 계산 썸이 프로그램 돼 있는 곳으로 쓱 이동을 해서 그 방식으로 쑥 넘어와서 얘를 그 통으로 집어넣어 버려. i2와 i14까지라는 그놈을 그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싹 넣어. 결과값이 나오면 다시 불러와.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빠르지. 그 과정을 한 거야. 이렇게 이름을 함수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사용법을 쓸 뿐이지 실제 내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자, 기본 함수 6개를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여기다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입력을 하는 건지. 미리 보면, 미리 보는 기본 함수. 자, 뭐라고 돼 있냐. 여기 2, 2에서 2, 14까지 여기 다 더하기 하려고 그래요. 일판매랑다 합시다. 8,750개. 그러을 하고 평균을 하고 여기 보면 다 나오죠. 평균 673, 개수 13, 8,750, 673. 맥스, 제일 큰값 5,000, 제일 작은 값 민. 여기 네 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 지워요, 딜리트하고. 자, 내가 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써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연습하라그러는데나 밑에서 i 프트를 쓰면서 이렇게 쭉 올려 하는 걸 보세요. 보기만해. 지금 하는 걸 보세요. S U M 끝까지 타이핑 끝까지 치고 가로 열고까지 다 타이핑 치는 거예요. 중간 마우스 손을 하나도 안 돼. 마우스 손안 되고 하는 거예요. 왼손에 컨트롤 i 프트 오른손에 화살표.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출발. 여기서 I14에 출발하고 쉬프트 누르고 쭉 여기서 I2까지 이렇게 할 건데 하면 나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두 칸을 움직여서 내가 괄호 열고 썸한 다음에 괄호 연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시작한 곳을 화살표 두번 위로 누르고 거기서부터는 연속해서 선택하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위로 쭉 당겨서 I2 까지 하고, 바로 엔터. 과로 안 닫아도 돼요. 자동으로 닫혀 이렇게 해보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걸 빨리 해보려고 그래. 자, 어떻게 하면 빨리 하냐?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하고, 한 칸, 두칸 가서, 끝까지 갈 거니까,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 같이 눌러. 같이 누르면, 한 번에 끝까지 가요. 그죠? 한 번에 끝까지 간 상태에서, 너무 많이 갔죠? 한칸더 올라갔어. 2에 1까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컨트롤만 떼고, 쉬프트만 누른 상태. 쉬프트만 누르고, 컨트롤 떼. 한칸 내려. 이렇게 되죠? 다 e n t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빨리 할수 있죠.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 3 개니까 별 별거 아니지. 200개, 3,000개, 4,000개일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 자, 에버리지는 영어 이름이 에버레이즈예요. 끝까지 쓰세요. 영타도 공부해. 에버, 에, 밑에 밑에다 놓고 평균이라는데 밑에 A V E R 에버레이 가로열고 위로 가서 다시 2에 14로 간 다음에 쉬프트 컨트롤 위로 쭉그 다음에 컨트롤만 떼고 한설방 아래 한칸 이거를 해 봤더니 673이 나와 됐어요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영타를 외우세요 AVERAGE AVERAGE가 제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가장 어려운 단어야 엑셀을 하면서 가장 복잡한 철자가 a v e r a g e 일거예요 MAX와 MIN 똑같아 가로 안에 입력하는게 똑같다 Max도. 민도 함수 영어 이름만 다르고, 과로 안에는 똑같이 2에 14에서 2까지 컨트롤 10에서 화살표가 지고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카운트는 중간에 한칸 비우고, 밑에 있는 카운트, 맨 밑에 카운트가 있고, 중간에 카운트 A가 있어요. 카운트부터 해서 맨 밑에 있는 카운트. 똑같이 13이 나와. 카운트와 카운트 A가 뭐가 다른지, 잠깐 보면 알아요. 따로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가 다른지 한번 보기만 하면 돼.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 E의 E에 E에서 여기 C의 C 1 4예요 e, 여기다가. 괄호 안에 쉽죠. 영어 단어가 다를 뿐이지. 여기서 영어 다르가 단어가 달라지는 거는 그냥 단어가 단순히 달라진 게 아니라 함수가 전혀 다른 함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함수는 어디에 있다? 이 소프트웨어 어딘가 따로 저장이 돼 있어. 순간적으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우리가 입력한 그 셀의 어느 부분 2e에서 2 4까지는셀의 데이터들이 순간적으로 카운트가 있는 그쪽으로 가서 저 계산 한번 삐잉 한 다음에 다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카운트라는 걸 가지고 텍스트 있는 c에 라면 이름 있는 곳으로가 볼게요. 여기 2e 14가 아니라 c에 14로 가세요. 왼쪽 북칸 가면 되지? 거기 똑같이 이렇게 해 봐. 카운트하고 c2에서 c14 이걸 해서 엔터를 쳐 보세요. 그럼 0이 나와. 카운트 c2에서 c14까지 했더니 0이 나와 왜 0이 나올까? 그래서 카운트가 뭔지 이제 알게 돼요 카운트라는 애는 숫자가 몇개 있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카운트는 근데 어 데이터가 텍스트밖에 없고 라면 이름만 나열돼 있어서 라면이 몇 개인지 사람, 쌤 존, 사람 이름만 쭉 있는 거예요 그걸 개수를 세 보려니까 카운트 함수만 가지고 하니까 카운트 함수는 애초에 평균 계산하고 s u 하고 계산하려고 숫자 계산만 하게 됐습니다. 카운트라는 함수가 뭐 하는지 우리가 처음에 써보면 아는데 자, 카운트라고 내가 써봤어 써봤더니 여기 뭐라고 되 있냐면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숫자 되어 있고 아래쪽 한칸 내려올까요 카운트 a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한다 뭐라도 적혀있으면 막 떠야겠다 이거야 그래서 카운트 A A는 올에 올 카운트 올다 세보자. 물음표가 찍혀 있든 알파벳이 찍혀 있든 한글이 한자든 뭐든 적혀만 있으면 다 세겠다. 카운트 A로 해서. 그래서 아까 여기 카운트 C7 C14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 편집 창에 들어가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딱 클릭해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A라고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카운트 A. 카운트, 아까 CES14까지 빵 나왔던 거기를 편집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운트 A가 되면 CES14.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카운트를 쓰다가, 어, 여기는 라면 이름만 있네? 카운트 A를 쓰고 뭐 그런다. 자, 이게 여섯 개의 함수를 우리가 해봤어.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쓰는 거를 우리가 알아봤다.